러입니다네몇 시간 전에 제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섰어요 네. <웃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천명이 된다고 해도 뭐 당장 뭐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천명의 수익은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웃음> 그렇지만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천명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쭉 세워놓으면 은요 얼마나 긴 줄이에요. 엄청난 거죠. 음, 노력에 비해서 어, 액수는 적어요. 그래도 저는 제 채널을 갖다가 라디오처럼 그냥 귀에 꽂고 즐길 수 있는 어, 재미있는 그냥 어, 그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어, 여자 남자들의 사랑 이야기 뭐 엇갈린 사람도 사랑이고 닿지 못한 사람도 사랑이잖아요 어, 우리 그 인생에 있어서 진짜 고결하고 순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게 얼마 안 되니까 막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우리 그 백마탄 완자님들그 어? 다음에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들이 왜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겠냐라는 거야 아니 그렇습니까? 그거 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복권 단, 당첨되는 확률보다도 더 어려워요 복권 당첨되면 이혼하잖아요 그렇잖아 가, 오히려 복권이 당첨돼서 가정에 풍지 풍비 박산 난 케이스가 더 많아요 인생 망치고 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소통방을 만들었어요 소통방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작겁고 외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재밌는 얘기 나누다 보면 어느 어느 정도 정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이상형을 찾아나가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만든 방이에요. 예. 뭐 이렇게 에 솔직히 자기 팔자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어. 저기 막 느낌이 와요. 내 팔자는 어떤가? 벌써 사람들 사귀다 보면 아, 될 거라 안될 거라는 건 감이 와요. 근데 왜 아, 왜냐면 감정이 들어가면 불안하니까 어, 그냥 타로나 이런 것들은 심심풀이 그냥 그, 맞아 제가 그랬잖아요 라디오처럼 그냥 들으시라고 세상에는 이런 사연도 있구나라는 어, 것 어, 거죠 음, 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어, 이게 한 10% 정도밖에 는 적중률이 없는 것 같아요 제네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10% 안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한 거죠. 이거 보는 사람에 비해서. 그, 그러니까 천 명이 보면, 천명중백 명은 맞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점집에 가도 그만큼 맞추기는 힘들어요. <웃음> 안 맞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어. 왜? 사람은 생물이어서 그래요. 움직이고 만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마, 맞아지는 거고, 내가 어디 가서, 그 그거 있잖아요. 여기로 갈까 저길로 갈까 하다가 내가 이 길을 택하면요, 이길이 이 길로 뽑은 확률은 안 맞는 거거든요. 어, A냐 B냐 선택지에서 그러면은 내가 A를 선택할 수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운는또 바뀌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저어 이렇게 마, 말해준 사람은 틀린 건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너무 온에다만 맡기지 말고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제 카톡 소통방은 저기 남성분들 어 많이 좀 들어오셔서 여, 어, 여성분들만 지금 계시거든요 들어와서 사랑의 짝대기 어 알콩달콩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우중충한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음 소통방에서는 진짜 사랑의 소통 어 마음의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방이 되기를 기원하고서요 자, 오늘의 카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다섯 개를 준비했어요. 음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나랑 엮이는 이성들의 특징. 어, 저기 뭐야,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한번 카드로써, 재미있게, 어, 재미로 살펴보아요. 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고를 시간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어,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보세요. 네.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랑 엮이는 이성들의 특징. 음. 근데, 솔직히, 그, 연애가, 제, 어, 저는, 음. 첫사랑이 없었어요. 음. 뭐, 그게 남자가 그렇게, 뭐, 고프지 않더라고요. 연애사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럼 선생님 뭐 하셨어요? 뭐 할긴 뭐예요. 책 읽었지. <웃음> 디자인하고, 어, 제가 디자인이 전공이라 했잖아요. 저는 일을 더 많이 사랑했다 그래야 되나? 남자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음, 그냥 첫 남자가 남편이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요. 음, 아무튼. 음, 그래서 저는 연애 경험이 없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연애를 글로 배웠다고. 음. 어디 봅시다. 나랑 엮이는 이성들의 특징. 근데 요즘은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보통 제가 물어봤거든요. 만나는 어 저기만 친구들한테. 그랬더니뭐 여자들도 조금 만나도 일곱 여덟 명은 그냥 기본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곱 명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어 보통은 일곱 여덟 명이 되더라고요. 진짜 나는 뭐 하고 살았는지 몰라. <웃음> <웃음> 아무튼 자 어디 보아요. 음, 음, 그 여러분들은 어 특징이 아남어 이게 이제. 성별을 갖다 떠나서 상대방이 좀 감정의 세계가 되게 복잡한 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어, 복, 상대방이 감정이 되게 복잡해. 음, 어, 그리고 자기 감정에 자기가 지치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어, 정편인 혼잡이거나 아니면 편인성에 강한 거죠. 어, 이제 채널 보시는 분 중에 명리학 하, 어,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어, 그럼 1번 예, 카드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요란한 정신의 세계? 어, 내,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 자기 나름대로 어, 본인은 그, 그래요. 어, 되게 자기는 안 저기 편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되게 편안해 배려심이 많아 상대방을 너무 생각해 맞,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상대방을 너무 생각해. 그치만 뭐다? 상대방을 의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음. 눈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정장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다, 이거요 남자가 돼가지고 착각을. 그러니까, 어, 자기야, 나 오늘, 어, 점심은 그냥, 어, 저기, 막, 저렴하게 우리, 어, 짜장면집 갈까? 짜장면집 갔어. 근데 남자가 짜장면 짬뽕을 갔다가 고른데 5분도 더 걸려. 그메뉴판그볼게뭐 있어요?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지. 여유 있으면 탕수육이고. 응? 안 그래요? 상술시키면 군만들은 한국은 서비스라며? 미국은 서비스가 1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응, 다돈 주고 사먹어야 돼. 말, <웃음> 말 3000% 빠졌는데. 그렇다는 거야. 어, 그냥, 내가 고민을 하지 자기, 아 짜장, 짜증, 아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 야, 그냥 짬짜면 먹어.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어, 저기, 막 여자가 그래도 짜증나는데, 남자가 그러면 더 짜증나는 거지. 어, 그렇다, 이거. 야 이성들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자기 안에 갈등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음, 저기 뭐야, 사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어, 사, 그, 이제 상대방이 내말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등을 갖다 토닥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남자 여자 사, 어, 사귈 때 보면 은 주로 남자들이 리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드하려고 애를 써.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어, 내가 리드하고 있는 거지. 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짜증 나는 거야. 그러다가 뭐 하나 안돼 봐. 왜 그랬냐는 둥너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나는 둥 응? 응. 그런 거지. 네가 우겨서 이렇게 되지 않냐는 둥 그럼 네가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저기, 막,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약간, 어 자기 말로는 되게 안정되다 그랬다 그랬는데, 안 그래요. 이 지금, 이 널뛰는 감정? 본인은 널뛰지 않는다 생각하겠지만, 말안 하고, 맨날 뭐 자기는 과목, 그게 과목이야? 말 안, 말안 하면 다 과목한 건가? 그건 아니지. 필요 없는 상황에서 말을 안 하는 게 과목한 거지. 아무 때나 말안 하면 어떡해. 그건 피곤한 거지. 어. 피곤한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스윗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다정하고 스윗해요. 처음부터 다정하고 스윗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 넘어가 주겠나? 아무도 안 넘어가지. 그러면 처음엔 다정하고 스윗한데 가문 갈수록 얘가 조금 이상해. 어, 별것도 아닌 일에... 어. 생각,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렇게 하면 저걸 저렇게 될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떡하지? 그럼 그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난또 그때 어떻게 가야 되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 때문에 일이 진전이 안 돼. 생각하다 그냥 동터.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런데 옷걸음은 어떻게 풀었을까? 옷걸음은 오른쪽으로 풀까요? 왼쪽으로 풀까요? 하고서 그냥 물어보지 않았을까 몰라. <웃음> 답답한 거지 답답한 거지 어.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기는 배려를 한다라고 하고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노력은 해요 어. 노력을 하지만 어,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건 다르다는 거지 어. 안정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맨날 어, 저기 뭐야 뭐가, 뭐가 생겨? 어, 혼란함 어, 갈등 어. 그 미련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때 네가 이렇게 어 이걸 어 따라줬으면은 더 좋은 관계를 냈을 거다. 너 때문에 지금 이, 이 정도밖에 어 오지 못한 거다라고 그렇게 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 나는 치료라고 자빠졌네. 그럼 그때 네가 우기든가. 내가 강력히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때는 네가 내가 하자 말에 어, 그래 그게 좋겠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일안 되니까 이건 내 탓이야. 매번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음.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생각이나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해 가지고. 무슨, 무슨 심리나 뭐, 뭐지? 그, 뭐, 데이터 분석하고 심리 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잘했을 것 같아. 어, 회사에서도, 어, 그 뭐지? 소비자 심리 같은 거라든가. <웃음> 아니면 뭐, 데타, 경제 분석 이렇게 뽑는 거. 어, 그런 건 잘했을 것 같네. 음. 이게 계속, 이, 이게, 저기, 마, 똑같은 게 계속 나는 걸 봐서, 이렇게 해서 지친다는 거죠. 감정, 어, 이 사람은 사람을 감정으로 말려, 말려 죽인다? 어. 뭐 그런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폭언으로 말려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 저기, 막 지름, 막 지르고 다녀가지고 사람을 말려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는 상대방을 갖다가, 어, 감정으로 말려 죽이는 타입? 음, 그게 더 힘들어 솔직히. 가슴이 답답하잖아. 어, 답답하잖아.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라 그러기도 애매하고. 음. 어, 그런 거예요. 분위기로 죽이는 애지 사람을. 어, 맞아요. 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끌고 나갔어야 됐다. 어, 여러분들의 그 이성들의 어, 만나는 이성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 나도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어, 좀 강하게 리드해주고, 어, 나를 대신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결단을 내려주고, 리드를 해주고, 계획을 해주고, 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는 인간마다 이런 인간을 만나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에너지인 거야, 에너지. 음, 에너지여서 여러분들이, 그, 그런 비율을 갖다 다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지.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어, 그런 거요. 예 그렇다고, 그렇하고 어디 그뭐 노는 데 가서도 분위기를 잘 맞춰주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은 분위기 메이커예요. 어, 분위기를 되게 잘 맞춰주는데, 이 사람은 남의, 남의 분그 분위, 그러니까 분위기 생각 안 해. 어, 지 맘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계속, 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 항상 이별을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놓고 와야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거야. 놓고 왔어도 그렇게 헤어지고 왔어도 그런 거지. 왜냐면 이 사람 자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어, 그냥 아, 그냥 감정적으로 나를 피말리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아 그냥 어, 그냥 좀더 참을 걸 그랬나? 라는 후회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번 헤어지고 나서 내가 잘, 잘, 이게 잘한 일인가를 갖다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노릇이야. 차라리, 어, 저기, 만 쓰레기 새끼여가지고, 아, 속 시원해. 어,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것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쏟게 되고 괜히 그냥 제외할 수 없나? 그냥 기웃기웃 기어들게 되고 그렇다고 제외하면 어떻게 돼? 바뀌어지나? 안 바뀌어지지. 음. 음,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다가도 나중에 좀 말을 갖다가 조금 음, 지는 배려한다고 하는 건데 지근 그건, 그건 그건 네 생각이고. 음. 이이 이, 어, 여러분들의 그그그 그, 그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상처 꽤 많이 줘요. 응. 다만 자기가 자기가 모를 따름이지 왜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는 사람이 남의 감정을 갖다 까 그러니까 살펴볼 리는 없잖아요. 본다고 봐 본다고 보는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보는 휴머니스트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거지 그 사람의 그 저기 막. 그 복지와 아니야 행복과 어뭐 이런 것을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 반성 잘안 한다는 거예요. 반성 잘안 해. 음 그냥 이이이 이이 여러분들의 이성은 맨날 자기가 생각하기를 아 어, 너무 지치고 힘들다. 어 이런 생활이 맨날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치를 너무 보니까 아 그러면 눈치를 보지 마말 새끼야. 너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보면서 뭘 그렇게 힘들어해? 이게 또성격인 거야 성격 성격도 아니야 성격아 짜증나. 아 그냥 뒤통수를 한데 갈길 수도 없고 이게, 이게 가면 뒤통수한테 칠 수도 없고 정신차 내쉽게 하고 아 피곤한 스타일. 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네. 어. 가, 족들의 주변, 주변 사람들에 의한 그런 문제들도 꼭 생긴다. 왜냐면 이게 에너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그, 다가오는 이성들의 에너지가 이런 사람만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그런 사람들하고 맞게, 어, 짜여져 있다, 있다라는 거야. 왜 통계학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서 영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관심이 안가 또. 어, 마음이안 가. 마음이 끌려서, 어, 마음이 끌려가지고, 어떡하다 연애해가지고, 연, 연인이 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자면 자기 가족한테 조금 소홀한 것 같으면 또 그것도 그래 어, 어 너는 왜 어,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했니 어. 엄마가 용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기둥불를 뽑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갖다가 그렇게 해 너는 네놀거다 네 놀면서 엄마한테 그거 하나 맞춰주지도 못하냐 부모님한테 좀 시간 좀 내라 내 동생한테 시간 내라 내 누나한테 시간 내라 별 거지 같은 소리 같다 다 한다는 거지 지는 안하 너는 안 하잖아 정자 그런 거예요 음. 지는 안 하는 거지 어, 왜안 해? 귀찮, 귀찮은 귀찮게 아니라 어,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어, 가면은 자기한테 눈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하라라는 어, 별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니 왜 결혼은, 어, 가, 그, 가족과 가정, 가족과의 만드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남녀 두 사람이에요. 결국은 부모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떠나게 되고, 형제, 형제도 부모가 떠나면 남이나 다름 없어요. 부모가 있을 때까지만 형제인 거야. 이게, 이게, 남자들, 여자들, 마찬가지요 여자들도 너무 친정만 챙기는 사람 있고, 남자들도 너무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면은요, 친정, 자기 가족, 그거보다도 자기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왜? 내가 이혼하고 못 살아봐. 어, 부모, 형제가 대신 내 인생 살아주는? 아니에요. 어, 나중에서 뭐라 그래. 네가 성격이 그러니까 이혼하지. 이 자식아. 네가 지, 진작에 잘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책임 전가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 그래. 내내내 내 여자가 내 남자가 내 가족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다가 그거 갖고서 싸우면 안 돼. 어, 그냥 못 하면 그냥 덮어 둬야 돼요. 덮어 두고 그냥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야. 어 뒤에서 그냥 사이드로 조금 이렇게 달래주고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자기 사람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남자들도 잘 들으세요. 어, 마마 보이들 되게 많거든. 어, 아니면은 마마 보이가 아니더라도 그 잡잡음 있잖아요. 그런 잡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오는 게 싫다 이거지. 어 싫기 때문에 알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어. 내 여자 감싸주고 내 남자 감싸줘야지 관계는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외롭다 그래? 감싸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쵸? 어, 내 여자 감싸주지도 않으면서 뭘 외로롭고 왜 여자가 없어? 지가 못한다는 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냥 라디오 TV니까 재밌게 들어요. 그렇다는 거야. 어. 그렇다는 거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삐그덕삐그덕 걸을 때 보면 어, 문제 나는 게다 똑같아. 아 미국도 안 달라요. 안 달라. 이제 물가가 비싸고 주거 비용이 비싸니까 미국도 부모님하고 사는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어, 부모님하고 산다기보다 부모님한테 얹혀 지내는 거지. 어, 부모님 연금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미국도 가정 문제 많아요. 어. 자 그래서 어. 항상 그런 거야. 남자가 그런 사람만 자꾸 꼬이다 보니까, 어, 짜증이 나고, 어, 어, 계속, 어, 그 힘든 관계를 갖다가, 그냥 끌고 나가야만 됐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가는 게 아니라, 힘들게, 힘들게, 어, 이성, 이성과 같이, 마음에 어, 저기, 막, 내 짝, 짝이랑 그렇게 가야 했다라는 거죠. 음. 어, 나도 남들처럼 사랑받고 싶고. 그잖아요. 렇 남자든 여자든 사랑받고 싶은 거는 똑같아. 어, 여자라고 더 많고 남자라고 자꾸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저기, 어, 저기,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는요. 다 똑같아. 음. 사랑받고 싶다. 어, 사랑받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요.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 사람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일로 이별을 맞았다라고 해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선생님 저는 계속 이런 남자만 만나야 되나요? 라는 거죠 음이 여러분들은요 음.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그, 여성분,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상황 정리나 판단력이 더 빨라요. 음, 일머리가 더 있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 감정 머리도 있어 가지고 감정의 머리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갖다가 잘 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 상대방보다는 우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싶다 할지라도 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적으로나. 또한 그 살아나감에 있어서 어, 어떤 어, 대치나 해결은 여러분들이 더 주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음, 그 에너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 그리고 이 남자도요. 어, 여러분이 만는그 이성, 그 사람도 음 여러분들한테 늘 상처만 줬던 건 맞아요. 근데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건 아실 거예요 이런 그 이런 이런 리듬이 싫어서 다 진짜 다른 사람도 사귀어봤지만 안 됐잖아요 더 빨리 안 되잖아. 어.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간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1 2 3리로 끝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걸리면 이런 어 이런 사람들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 생각에 지가 치이고 어, 지가 치 우리 안에 가두고 지 감정의 늪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놈만 만났다 라는 거지 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라고 하면 그냥 직업 멀쩡하면. 그러려니 하고 냅두세요. 음, 다른 방법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응, 뭐 그, 그런 그 스트레스를 쇼핑이나 이런 걸로 풀잖아 또. 어 쇼핑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풀잖아요. 어.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성향이 아는 사람하고는 오히려 길게 더못 만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응. 노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 이, 이, 이, 남자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또 헤어지고 나면 또 후회하고, 또 염탐하고, 또 만나고, 다시 또 만나! 재회를 거듭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점점 이제, 결국은 이별의 수순을 받는 거지. 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기, 막, 홍기가, 홍기가 지났으면,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어, 그냥 이렇게 뭐 각자 따로 가던가 아니면 연애만 하든가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아이, 나는 연애만 하고 살란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나는 꼭 결혼하고 싶다. 어, 결혼, 어, 결혼해서 결혼 안정된 생활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 사람의 이건 이 사람의 캐릭터인 거예요. 어,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고 이 사람의 개성이에요. 이 사람의 개성을 인정해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치기 힘들다. 음... 고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한테 스윗하게 해줄 땐 해주잖아. 음, 스윗하게 해줄 땐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 문서우는 있어요. 어, 문서우는 있기 때문에, 어, 부모님들한테 그래도 살다 보면 늙음하게, 어, 뭐가 떨어지는 게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 다른, 다른 저기보다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카드의 흐름상 보면 이 사람은, 어, 저기 막, 정편인혼자별 가려서 높거든 그렇다면 문서 오는 어 문서 오는 있다라는 거예요. 처복도 있다. 왜? 여자가 자기한테 어 배풀어 줘야 돼. 그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배풀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다? 어이 사람한테 복이다. 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이 사람은 그럼 뭐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사람은 그러면 어 그냥 애 하나 더 기르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이 사람이 그래도 문서 오는 좋다라고 봐요. 음, 이 남, 이, 이쪽에서, 어. 다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재산이 널널하면, 그냥 그거 보고 참고 사세요. 음. 다른 방법 없어. 그렇다고 얘가 이 성격에 어디 가서, 어, 뭐, 제대로 뭐, 바람필 수 있는 성격도 못 돼. 음. 왜냐면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 저기, 뭐야, 그, 어, 뭐지? 뭐, 어, 막, 뭐지? 그런 거는 못 한다는 거지. 어, 의심이 많아서, 음.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 에,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 여러분 어,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 오늘 갔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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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이 만나다 보면 어 저기 막그 개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남그 사주에 나, 남자가 너무 많으면 없는 거고 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극에서 극은 통한다라고 하거든요. 불에도 되지만. 어어 어, 아주 차가운 아이스에게도 어저 화상을 입어요. 어 그런 위치예요. 너무 많아도 없는 거하고 똑같고 없어도 없는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뭐라? 아예 거기로 뛰어들면 어내 팔자를 갖다가 어개 어, 저기 막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 굉장히 어 저기 막 시크릿입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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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오늘은 하루가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아침에 우리 아들, 저기, 막, 대학에서 무슨 쓰레기 줍는 무슨 활동한 다나 거기 데려다 주고 오고 갔다 와서 아, 삼겹살 고 먹고. <웃음> 그니까 러 중간중간 틈틈이 하나씩 찍고 있는 거예요. <웃음> 오늘은 스트레트로 찍을 시간이 없어서. 자, 주제가 뭐냐면 나랑 엮이는 이성들의 특징. 응, 3번 카드. 어, 삼겹살 역시 맛있어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음. 자 어디 봅시다 역 나랑 엮이는 이성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음 그래도 저기 막 <웃음> 그지, 뭐지? 그 남자들이 음 나쁘지는 않네.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일에 찌들어사는 남자 아닌가 모르겠다. 어바쁘고어 응. 실속형이라 고 그래야 되나? 응. 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 그러다가 보니까 뭐 어,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음좀 기다려봐요. <웃음> 당황했음, 어 당황했음 왜 이런 게 나오지? 아. 왜 남자들이 요즘에 다 이럴까? 남자들이 요즘에 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 3번 카드 분들이 이런 그, 뭐, 그니까 사람은 괜찮아요. 어, 사람은 괜찮아. 직업적으로도 괜찮고. 뭐 직업이 당장 안 좋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그 비전이 있거든 어뭐 자기 배운 것도 있고 나름 어, 자기 스스로는 엘리트라고 생각하니까 뭐 한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음 암튼 그런 건데 관계가 막 그렇게 깊게 발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깊게 발전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지잘난 맛에 너무 뭐지 상대방을 갖다가 응, 무시하는 거, 예요 깔보고 무시하는 게 아닌지 어, 경솔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닌지 싶네. 음. 나름대로 치는 어뭐 저기 뭐야, 멘탈이, 어, 뭐 멘탈이 뭐뇌 자기가 뭐뇌 뇌색이라고 그런데 어. 그치 시벨럼일 수 있지. 음. 프랑스어로 시벨롬이 모스, 어, 잘생긴 사람을 시벨롬이라고 한다네. 욕 아니에요. <웃음> 욕같이 들리지만 욕아니야 그럼 <웃음> 음. 뭐 그치. 본인, 본인은 잘났다고 시벨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뜻은 잘났는데 뉘앙스가 왜 이렇게 안잘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 음. 그쵸. 어. <웃음> 선생님 "선생님만 알고 계시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좀만 기다려봐요. 좀 당황했어. 음. 아, 그래도 뭐 하나는 좀 좋게 나왔었으면 참 좋았는데, 뭐 이런 이런 놈이 다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어, 나쁜 놈은 아니라, 어 약간 어, 말을 갖다가... 어, 지는 나름대로 과묵하다 과묵하거나 뭐 이지적이다 아니면은 뭐 그거 있잖아요 음, 그 뭐지 그, 그것이 그 알고 싶다 보면 김상중처럼 딱딱 어, 핵심만 잘 찍고 요점 정리를 잘한다 나름대로 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가 바뀔 리가 있겠니 아참이이 이 저기 만 요즘에, 옛날에는 과자가요, 포장지가 되게 약했어. 그래서 안에 내용물이 이만하다면, 포장지를 뜯어도, 어, 거의 요만해. 어, 손톱. 어. <웃음> 포장지를 뜯어도, 포장지하고 안에 내용물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포장지는 이따 맞는데, 뜯어먹은 과자 요만한 거몇개 들어있더라니? 어. 그니까, 러 과대 포장이지. 어.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어. 이 새끼가 지 스스로를 갖다 과대 포장한다라는 거지. 별별 일 없는 놈이. 야, 너 정도 가방 끄는 지천이야. 야,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사람 있냐? 음. 얘는 그, 그, 서울대, 서울대, 연대, 고대. 이거보다도 더 유명한 대학을 나오네요. 어. 서울대, 연대, 고대 빼고 더, 유, 더 유명한 더유 데가 무슨 데야 그치? 꼰대 어, 꼰대야 <웃음> 꼰대 나왔다니까? 음, 지가 되게 잘난 줄 알아 세상물정 모르네 음 어디 봅시다 아 얘가 <웃음> 좀 실증을 좀잘 내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아니면 이 여러분이 시, 어, 그 남자를 갖다가 만나보고 보면 그 사람이 실증이 너무 빨리 나가지고 떠나 여러분들이 놓고 떠난다거나 어. 둘중 하나야. 왜 실증이 나냐면은 얘가 이렇게 꼰대에 나왔잖아 꼰대에다 시벨롬이잖아 그러니까 실증이 나는 거지. 어 진짜 어 명문 진짜 뭐 한국에서 3대 대학 나오고 그런데도 성격이 어 굉장히 융통성 있고 좋으면 헤어질 이유가 없지 그런, 여지, 그런 사람하고 헤어지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하고 헤어지는 사람 무슨 사람? 무슨 사람 무슨 사람이랑 아이큐가 돌고래 보다도 낮은 거지 그런 남자하고 누가 헤어지려고 들겠습니까? 안 헤어지지 응 근데 야 너하고 여자들이 오래 못갈 때는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야. 아무리 여자가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요즘에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해지고 어쩌고 저쩌다 해도 여, 여자는 이뇌 구조상 어, 남자한테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지. 어. 뇌 구조상 안정 안, 안주하고 싶어 하고 안정 어, 안정된 삶을 원한다는 거야. 어? 그런데도 너한테 여자가 안주를 안 한다는 건 뭐야, 이 새끼야? 어? 그치, 응. 꼰대, 꼰대 시벨롬이지 <웃음> 죄송합니다. 시벨롬욕 아니에요? 어, 프랑스어로 잘생긴 사람을 시벨롬이라고 한대, 응. 좀, 뭐랄까, 어, 감정적으로, 이사, 어, 여러분들한테 꼬이는 사람은 감정 그 전달이 제대로, 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사회적인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소통이나 대화하는 법을 모른다? 음, 그래서 상대방의 기, 상대방의 기분 나빠 할 말만 골라서 한다? 어, 세상에서 지가 제일 바쁜 놈인 줄 안다?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들하고 깊이 사귀고 자시고 할 적이 없는 거야. 음. 아니,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붙어야지는데 자꾸 정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뭐라가요 중간에 사귀다 말고 이어쓰고 가는 거지 근데 이, 그, 그럼 이 새끼는 뭐야 상황 판단 못하고서 어, 눈치가 없는 건지 상황 판단 못하고 어, 또 나름대로 멋있는 척 하고 그러는 거지 이거 뭐야 사랑한 타이밍이랑 하는데 타이밍 하나 못 맞추면서 지가 무 누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여간 타이밍 못 맞추는 놈들 진짜 많아요 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는 인간들 음. 그뭐 뭐, 무슨 대 무슨 솔? 대 무슨 대모크로솔 그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거 그거 발라주는 남자 어디서 찾아 그거 발라주는 남자 어디 있어 계단에서 자빠졌다고 어? 그약사 가지고 와서 무릎에다 호하면서 발라줄 남자 있으면 우리가 이걸 보고 앉아 있겠나 아니 그렇소? 응? 하... 우리 자빠지지 말고 삽시다. 우리는, 어, 디서 자빠져도 혼자 약국, 절, 절면서 찔떡찔떡, 절면서 어, 약국까지 가서 혼자서 약 사서 발라야 돼. 어, 자빠지지 말고 길잘 보고 다닙시다. 음. 그래서 이 관계들이 자꾸 무너지게 된다. 라는 거죠. 음. 그런 거예요. 아, 제대로, 어, 제대로 된 놈이, 어? 와야 되는데, 그, 저기, 뭐, 그 뭐지? 그, 이력을 딱 보면, 에, 이력, 이력상, 응, 어, 이력상 괜찮아. 뭐, 어느 데, 뭐, 어쩌고저쩌고, 키, 뭐, 뭐, 생긴 거, 이 정도면 뭐, 어, 아 그래도 옷잘 입혀주, 면은 괜찮을 것 같고, 어, 어, 부모, 어, 부모, 형제, 뭐, 젊고, 뭐, 뭐, 형제도 괜찮고, 그럼 뭐해. 어, 정작 본인이 안 괜찮은데, 음. 사람은 사귀봐야 돼요, 사귀봐야 돼. 응, 어, 사귀봐야 돼요. 어, 항상, 어, 애매모호한, 어, 그 애매모호한 사람만 만나게 된다. 딱히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딱히 나쁘겠다고도 말하기도 뭐하고, 막, 그런 애매모호한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영혼 없이 만나게 된다는 거지, 어. 음, 저기, 막, 혜미씨, 내일 시간 돼요? 그러면, 아. 내일은 뭐 저녁에 잠깐 한 30분 정도는 날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내일 사, 어 저녁 몇 시쯤이요? 그러면 8시요? 아 그때 내가 안돼 그럼 내일 모레는요? 뭐 이런 식이야 뭐 하나 잘 맞는 게 없어 맨날 빗나가고 그러면은 남자가 됐으면 아 30분이라도 얼굴 봐요 혜미 씨 응. 내가 커피 사갖 3시 사무실, 어, 사무실 앞으로 갈까요? 딱이러 얼마나 멋있어 어, 꼭 만나가지고 어? 뭐 몸을 비벼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깐 잠깐 이런데 내 얼굴 봐주러 오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그렇소? 근데 못고 이거 어. 꼭 만나면 뭘 해야지 된다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 있잖아요 어. 뭐래긴 어, 뭐래. 남자들이 뭐 하고 싶은 게뭐 뻔하지. 육체적인 관계뭐 하루라도 빨리 맺고 싶은 거겠지. 어. 저기 막 뻔하지 않, 않습니까. 어. 솔직히 남자가 그래요. 어, 선생님 남자들 하나같이 짐승같아. 왜 좀만 사귀면은. 어? 못해서 그런 날릴까요 막 이러는데 남자들은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은 하고 싶다는 생각부터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하고 싶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 거지 구별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야 이냐은 요즘에는 그렇게 물란해졌어요 너무, 그, 너무 옷 벗는 게 너무 쉬워. 맞아. 그러다가 보니까, 이 관계가, 어, 깊어질 새 없이 자꾸, 어, 깊어지기도 전에, 관계가 쫑 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음. 항상 상대방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어. 내가 그러잖아 30분이라도 어, 짧은 시간이라도 내 얼굴을 보러 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안된다고 곧바로 어 그러면 그러면 뭐저기 그게 무슨 연애고 데이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 그런 거예요 이 3번 카드는 음, 그래서 제대로 된그 진전 없이 그냥, 사귀다가 헤어지고, 사귀다가 헤어지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조금, 어, 감정적으로, 음, 외로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맞아요. 그,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갖다가 이해하기보다는, 어, 그런 거지. 음, 너무 형식적인 만남을 갖는다? 어, 영혼 없는 만남? 음,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어, 좀 마음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만남이 아니다라는 거지. 어, 계산적이고. 어, 계산에 의해서 행동한다. 어, 그런 거지. 어. 이쯤에서 내가, 어, 이거를 해야겠다. 뭐, 이런, 이렇게 계산해서 하고, 어, 이쯤에서, 어, 헤어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지. 이쯤에서 다가가는 게 좋겠다. 사랑이 그런 게어디서 이쯤이, 이쯤이 뭐가 필요해,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한, 한두 번은 뜨겁게 사랑해 봐야지. 어. 또, 사랑할 수 있을 때안 하면 언제 합니까? 다 늙어서, 도가니, 어, 도가니, 어, 도가니에 연골 빠지면 돌아다니기도 힘들어. 응. 도가니의 연골 넉넉할 때 돌아다니고, 응, 그래야지, 응. 이게 뭡니까? 연애할 나이에 이런, 이런 거나 따지고 앉아있고. 그래서, 어, 연애가 제대로 되지 않고, 흐지부지 흐지부지가 다 깨지는 현상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기인데 짜증스러워진다. 어 짜증스러워지고 어, 뭔가가 뭐뭐 뭐 소개팅이라든지 어떤 그 주선 자리가 들어와도 아 이게 막이게 반갑지가 않다. 어. 어. 아또 왜? 너 누굴 만나라고 야 혜미야 혜미야 이번에 내가 멋있는 어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우리 오빠 친구야 너 한번 만나볼래? 어 사람 괜찮아 그래도 아 어, 딱히 어 딱히 막 내키지가 않는 거지 의심부터 가고 어. 저 새끼도 혹시 그 새끼가 아닌가 그런 새끼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막 어, 여러분은 좀 감성적인 데가 없지 않아요 감성적인 데가 없지 않은데 어. 좀 여린 구석이 있지 여리고 조금 음,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좀내 조금 좀이것좀음 우리 아기 그랬어 어, 어 우리 공주님 기다리면 어떡하지 아 오빠가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음 우리 공주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늦어도 이렇게 주면 기분이 좋잖아 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어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야 남자는 왜못 하는데 어, 남자는 사람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야 제대로 된 어떠한 사랑의, 사랑의 그 핑크빛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다 느껴보지 못하는 게 흐름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이쯤 됐으니까 이만큼 진도 나가고 이쯤 됐으니까 이 얘기하고 이쯤 됐으니까 헤어지고 다 그거야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어, 연애에 대해서 조금 음, 회의감이 드는 게 아닌가 부정적 어, 연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거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분 이것도 다때 떼요. 음. 어, 솔직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 안 해보면 후회돼. 음. 내가 지금 이 나이가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왜 사랑할 수 있을 때못 해봤는지 후회가 참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을 때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게 다 추억이고 어, 한때 어, 사람이 추억을 만들고 사는 때가 있는가 하면 추억을 먹고 사는 때가 있어요. 어, 나이 들어서 진짜 그... 핑크빛 추억 속에서 그래도 그땐 좋았지 하는, 하는 어, 달달한 추억거리는 좀 있어봐야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 그 상대방한테 뭐좀 이렇게 다정다감한 게 오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음, 왜냐하면. 나라도 좀 해봐야 이것이 될지 안 할지, 후회는 남, 적어도 후회는 남지 않을 거 아니야. 어, 내가 왜 그때, 어, 적극적으로 해보지 못했었나라는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지, 적어도. 음, 나이 드니까 후회되는 게참 많아요. 어, 아, 그때 키스 한번 해보는 건데, 어,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때 고빠가, 그 어? 내손 잡았을 적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어, 품에 앵겨보는 건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잖아요. 응 그랬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앵겨보라니까 어 그래야지 후회가 안나아난 진짜 미련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요. 어 진짜 첫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게 너무 후회가 남으니까 여러분들은 어, 후회 남기지 말고 진짜 뜨거운 사랑 할수 있을 때 한번 해봐요. 어. 이것이 사랑이다 어, 싶을 정도로 어. 바라지 어, 만약에 오지 않는 사람이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어. 쪽팔리다 아, 쪽팔리면 뭐 어때 어. 어차피 동네 뜸은 모를 텐데 <웃음> 그 사람하고 평생 한동대 같이 살란 법 있어요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내가 이사 갈 수도 있고 뭐한동네에서주구장층 살게 아예 재미없어 살다 보면 이사도 가고 그러면 몰라. 어. 아무튼 안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보라는 게 아니라 어. 저 그렇게도 해볼수 있다라고 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랑 엮이는 이성들의 특징 어,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어떤 이성들이 꼬이는지 어,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하고 에너지가 자, 끌어당기는 게 있거든. 나한테 부족한 것들 리끌어당기다던가 아니면 은 나와 비슷한 것들에게 그게 땡긴다는 거야 사람은 음. 그래서 따져보면 다 비슷비슷한 어, 사람하고 만나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음. 뭐 외모나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 돌아보면 소름끼치게 비슷한 음, 공통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하고 그래도 뭐, 어떤, 뭐, 그 뭐지? 의견의 마찰은 있었다 하더라도 코드, 코드는 좀잘 맞았던 것 같아. 어. 코드는 잘 맞았다. 어.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코드 있잖아. 어. 그런 거는 좀 맞은 것, 맞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게 있어. <웃음> 잘 맞았, 잘 맞을 땐잘맞는데안 맞을 땐또우어지게안맞아가지고 싸울 때는 피터지게 싸우는 거지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맞어서 만났는데 나중에는 그잘 맞는 것들로 인해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 왜냐면 어떻게 놀았을지 서로 안 봐도 쫙 알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음, 속아줘야 되는데 어. 좀, 눈, 눈을 감아줄 수도 있잖아, 어. 근데,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인다 그래야 되나, 상대방이?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부정적인 면들이 너무 잘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부정적인 면들. 어, 막 싸우, 그, 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싸우다가 지치는 거지. 어. 아 그런 거야 너무 막 에너지 넘치게 싸우니까 금방 에너지가 방전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예요 어, 아주 에너지가 넘치시는구만 음, 맞을 때는 또 엄청나게 잘 맞았지 어, 이분들은 싸우고 나서 화야하는 방법은 딱 그런 거 같아 어. 그그 뭐, 뭐야 어, 잠자리 음, 싸우고 나도 한번 잠자리를 싹 가지게 되면 어, 화 어제 저기 말 화해를 한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잘안 돼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정이 있었을 때어 사랑이 있었을 때는 그게 가능해 싸우고 나서 잠자리 갖고 나면 어 아주 뜨겁게 밤을 불사르고 나면 화해가 돼 근데 그것도 어 연애 초기 때는 그래요 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 그게 좀 그래 어 육체적인 관계로 어떤 관계적인 회복 잘안 되는 때가 와요. 음. 왜냐하면 꼴배기 싫은데, 나한테 다가오는 게 싫잖아. 그래도 여자는 그런 게 있어. 남자하고 달라서 남자는 꼴배기 싫어도 이게 수면해야 돼. 어. 하고 싶으니까 옆에 어, 내가 있으니까. 어. 그래도 어, 딱. 봐가지고 아, 얘가 방어 자세가 안 나왔어. 그러면 한 번, 어, 추라이를 하잖아. 딥이 되잖아. 근데 여전 그게 아니야. 감정이 상하면은요. 내, 그, 그런, 어, 그런 케이스들 많아. 내 몸에 손 닿는 게 싫단 말이지. 음, 감정이 상해버리면. 감정도 적당히 상해야지, 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화해가 가능한 거지. 이게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으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화해, 어, 화해할 화해때 육체적인 관계로도 화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자꾸 이 관계에 대해서 어, 어 재조명하다 보니까 어, 이 관계들이 흐트러진다 라는 거죠 어 관계들의 엔딩을 맞는 거예요 재조명하다 보면 어떻게 돼어 여기는 쌍방이 조금 성격이 좀 괄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여자도 지지도 않고 남자도 지지도 않아 어, 어, 내가 한마디야? 야, 너, 한, 지금, 너 한마디 했어? 그래, 좋아, 그럼 난두 마디. 야, 너두 마디 했어? 그래, 나 그럼 좋아, 세 마디, 이 새끼야. 너세마디냐이라 그럼 난네 마디. 뭐, 이년? 이 새끼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어, 둘이 싸우면. 그 정도로 격하게 싸운다라는 거지. 한마디도 서로 지지 않는다. 어. 한마디, 를 한마디라도 내가 더 해야지, 어, 직성이 풀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다 상처로 돌아온다라는 거지 어. 주변에서 다 알아 싸우게 되면 음.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웃음> 왜냐하면 또 성격이 그래 어. 왜냐하면 성격상 또 이렇게 꽁 하고 있지 못해 어. 꽁 하고 있지 못하고 어. 뭐 그렇게 싸워도 결국은 또 잠자리에서 또 풀리네 아, 참. <웃음> 대단, 대단합니다. 어, 부럽습니다. 이런, 이런 에너지가 부럽습니다. 어, 점점, 어, 풀리는 그거는 조금, 빈도는 좀 길어져도 결국은 어, 결국은 잠자리로 푼다라는 거예요. 어. 음. 음. 그치. 이, 이, 이것도 한계란 게 있어. 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다가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어, 왜냐면, 하 처음에는, 이제, 한번 풀고, 두번 풀고 가다, 내가 이제 점점 텀이 길어진다, 이랬잖아요. 어, 맞아. 여기서 보면, 텀이 길어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아, 이 관계는 아니다. 어, 이런 식으로 화해 하는 건 아니다. 어, 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지. 어. 음. 음 그런거 같아요 음, 잠깐만 카드를 좀 바꿔야 겠어 너무 어, 이만큼 뽑았으면 좀 다른 카드가 좀 스토리를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음. 근데 뭐야 어 이제는 조금씩 어 조금 현실적인 부분도 보려고 드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어그니까 과거에는 그그렇 승질대로 하는 거 자기 승질대로 하는 거지. 어. 안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그래 그래서 이제 이성하고 헤어지게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 어 본인도 그니까꼭 이렇게 뭐지 아. 말이 뭐 이지적이고 이런 거지. 그냥 뚱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는 어 별로 이렇게 내키지가 않아. 그래도 시원시원한 사람들을 갖다가 원한다라는 거지. 어. 야, 저 야, 월샤. 어. 반잔한돼요반잔한돼요 이거야. 어 그러면서 둘이 막 마시고 털고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야. 어 그런 그런 사람한테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저기 막 너무 내가 어 저기 막 애들 같이 노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도 이제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하나 그래서 약간 인생에 조금 터닝포인트에 왔다 그래야 되나 어, 내가 어, 좋아했던 패턴이 이런 거라면 지금쯤이면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늘 연애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니까 아 이거는 너무... 어. 지성인답지 못하다?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어, 하여간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과거의 어 과거를 정리하고, 어 과거의 리듬을 정리하고, 어새 새로운 리듬에, 응, 어, 새 새로운 리듬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라는 그런 계기 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 계기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런 이 이게 연애 스타일이 여러분의 스타일이고 음. 어 그래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연애 스타일 때문에 좀 소문도 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어, 그런 것 같아 자꾸 싸우다가 보니까 구설도 구설이고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어, 하도 싸워 가지고 어. 사이가 좋을 땐 진짜 우라지게 좋은데, 나,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은 거야. 성격에도 이렇다 보니까, 어. 그리고, 저기, 막, 뭐 애니멀도 아니고, 어, 저기, 막, 잠자리를 뭔가를 갖다가 다 풀고 하, 하려다가 보니까 대화라는 걸잘안 하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어. 갈수록 대화보다는 그 몸으로 해, 몸을 으로몸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서로 점점 말이 격해지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허감이 있었으니까 대화를 나눴잖아. 어, 그때는 이런 어, 서로가 이렇다는 걸 모르고 만났고 그냥 서로 어, 너무 잘 맞았으니까. 그때는 대화가 됐어. 처음에는. 근데 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과격하게 싸우다 보니까 대화가 없어진 거예요. 어. 문제는, 어, 너무 심하게 싸, 양보하지 않는, 어, 서로가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데서 이 문제가 어, 발단이 됐다라는 거지. 음. 좀 양보할, 양보할 땐좀 양보 좀 해야 돼요. 둘중 하나는 져야지. 어. 그래서, 이 관계가 어, 계속 이걸 갖다가 끌고 나가는 게 맞는가 어, 왜냐면 소리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것도요 어, 그거 진짜 체력 달려 음, 나중엔 골이 띵해요 어지럽다니까 음, 어, 맞아 그, 그렇게 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뭐야 어, 상처만 남았다 어, 상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뭔가 긍정적으로 어, 대대적으로 어, 바꿔야 될 때가 온거 아닌가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만 한다. 어, 바꿔야 된다는 생각만 한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어, 뭔가 대대적으로 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 행동이 없잖아. 어, 바꿔야 되는 어, 바꿔야 된다. 어.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 이게 음, 과거의 그 악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음, 그리고 본인 자체도 음, 너무 과묵한 사람은 답답해서 싫어해 음. 어, 막 같이 수, 어, 술, 술도 술 마셔도 그냥 아주 그냥 요란하게 마시고 노래방 가서도 그냥 넥타이 막메고서 그냥 어, 템버린 현란하게 어, 현란하게 템버린 흔들고 같이 막 이게 놀고 막 이래야지 좋은데 어찌합니까 그러면 짜증 난다는 거지. 어, 노, 그러니까 물론, 응, 그런 것들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그 요지는 그 스타일이 안 맞으면은, 뭐, 이, 여러분들이, 어, 짜증난다는 거지. 어, 짜증나고 그런 사람하고는 맞춰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 이, 이게 연속이 된다라는 거죠. 어, 자꾸 연속이 되고, 어, 과거의 사람을 갖다가 또 끊어내지 못한다. 뭐, 과거로, 어, 자꾸 회귀하는 그런 게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돌아가면 뭐, 돌아가면 뭐해? 돌아가면 또 싸울 텐데, 어. 그러면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만나고 헤어지기를 갖다가, 어. 그러니까 반복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음 어, 결국은 헤어져.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면서 결국은 헤어져. 어 그러니까 헤어지는 걸 갖다가 깔끔하게 헤어질 수 없다라는 거지.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어 만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어, 심심한 사람은 또 싫잖아. 어. 얘하고 막 지지고 벗고 싸워도, 저기, 막, 편하잖아. 근데 만나고 나면 뭐야? 만나고 나면 짜증나는 거지. 어. 만나면 짜증나고, 안 만나자니, 어. 또 심심한 건 싫고, 계속 그 무한반복이라 그래야 되나? 어, 맞아. 그래. 그리고 이미 이 과거의 분하고는, 어. 만나면 좋은 소리 안나 쌍방이다. 어, 쌍방에다 안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습관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생각없이 가다 보면 그냥 내가 늘 가던 길로 가딴 데를 가야 되는데 어. 정신 차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넋놓고 있으면은 예전에 사람한테를 자꾸 회귀하려는 그런 게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야? 또한번또 또 상처받고 또한번 어, 스트레스 받고 어 그러면 나는 뭐야? 나또한번또어 터닝포인트 그래 난 결심해서 나는 고칠 거야. 이걸 갖다가 무한반복한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정이 바꾸고 싶다면 어느 정도 연애의 공백기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술은 새 부대, 완전히 프레시하고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를 갖고 나가면서 내 문제점을 갖다가 하나하나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은 이 사람 아니어도 이 사람한테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 아니어도 이 사람 비스무리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흐름이 이러니까음 흐름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어, 흐름이 싫다면 어, 자기 공백기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기 공백기를 가졌는데도 선생님 이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럼 팔자련이 해야지 뭐. 어, 그럼그런 그럼 팔자인 거예요. 어, 내 공백기를 갖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변했다. 난, 어, 나는 이전에 이런 악습에서, 어, 이제는 벗어날 준비가 됐다 했는데도 다시 여기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팔자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건 팔자야. 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운칠기삼이라 그러잖아. 어. 저기, 뭐, 저기, 기센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그렇게 따라가면 아무리 내가 기가 세고 내가 아무리 고쳐 살라 그런데도안 된다는 거지. 응. 내가 공백기간을 갖고 나를 갖다 개선시키고 막 노력을 해도 다시 일로 돌아가는 운이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노력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유, 그냥 과거로 해결을 한다면, 뭐야. 그 찬스만, 찬스마저도 없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그렇게 공받기 갔다가 얘 아예 없어지면 어떡해요? 아휴 또딴놈또 나오겠지. 어 저기 막 한국에 살면서 뭐 걱정입니까? 언어가 통하고 인간이 그렇게 많은데. 어저 백세 시대에 뭐하고 한 놈하고만 사겨 후회되게 딴 놈도 사겨봐야지. 어, 남자들은 여자 더 이렇게. 남자는 평균적으로 여자를 많이 사겨요 어 그래도 여자보다 에버러지가 높아 그치만 여자는요 한 사람한테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 그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연애경향이 적고 한 여자가 다다따먹고 돌아다니는 케이스지 한두, 한두 여자가 그래서 여자는 이갭 차이가 되게 커요 노, 노는 여자하고 안 노는 여자하고 그갭 그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어 어차피 내가 아무리 놀아도 얘네만큼은 못논다라는 거야. 어, 얘네만큼은 못 놀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억울하게 그렇게 그렇게 하고 살아. 어, 백세 시대인데 어, 좀 저기 막뭐 새로운 어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만나봤는데 아니다 싶고 때마침 또 얘가 혼자고 그러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어, 보험 보험이다 생각하고 어, 보험 만기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어 그것 저것 다 따지다 보면 나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얘한테 가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음. 어 억울하잖아 그렇게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어. 저기만. 영원히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 어, 그래도 계속 간헐적으로라도 들어오지. 어, 남자 계속 들어오고, 여자도 맞, 아 남자도 그렇고, 여자 계속 들어오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 계속 들어와요. 어, 한국에 살면, 어. 외국에 살아야지, 그, 저기, 막, 연애하기가 힘들지? 어, 한국에 살면 연애하기 쉬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 깔린 게 여자고 깔린 게 남자야. 어. 저기, 막, 옥상에서 침 뱉어봐. 남자 아니면 여자 머리로 떨어지지. <웃음> 그걸 어느 나라도 똑같은 건가? <웃음> 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리딩 즐거, 어, 리딩에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5번 카드 나랑 엮이는 이성들의 특징입니다 아유, 이게 딱 느낌 왔어 이 카드 아 아, 아 근데 선생님 뭔데요 야, 미리 말하면 재미없지 <웃음> 미리 말하면 재미없지 왜 미리 말하면 내가 틀리면 어떡해 <웃음>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웃음> 그런 모험을 나는 하고 싶지 않소 <웃음> 나는 그런 모험 하고 싶지 않소 어디 보아요 느낌이 왔다 그랬잖아 혹시 여러분 그거 아니야 모성의 천국? 음. 모성의 천국 뭐 이런 거 아닌가? 어 상처난 사람들은 다 내게 네 오시오 온 동네 상처난 사람들이 어어 어. 상처난 남자들이 다 내게 네 와서 쉬어가고 내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네 음. 아니면 어, 어떻게 꼬이는 남자마다 그렇게 예민하던가 어, 너무 너무 예민하던가 알 길이 없네 얘가 뭘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도대체 쟤는 턱을 개고 앉아갖고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는 걸까그 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걔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어, 딱 그런 거지 도대체 말을 해야지 내가 네 생각 네가 뭘 생각하지 알 수가 있지 새끼야 아, 꿀쳐 먹었냐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답답해서 어 답답해서 이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 음. 어디 봅시다. 좋으면 좋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음. 그리고 애새끼 또 저기만 온갖 똥폼 다 잡고서 막, 막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음 똥품 자잡고 목이 뭐야 여러분 혹시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그런거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조금 더 뽑고 예, 요거를, 요거를 좀더 더, 좀 뽑아 봐야 될것 같은데 예, 이 5번 카드는 여러분은 항상 어, 그런 거 맞아. 어 여러분은 좀 그런 거 같아요. 아싸리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동호회 아니면 회사 동료 어떤 모임 그런 단체 그런 데에서 어? 연애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누가 소개팅보다는 그런 쪽에 더 가까운 거 같아. 뭐 테니스 동호회 갔는데 어, 거기서 어, 어, 저기 막만났다던가 아니면 산악회 갔는데 아니면 직장에서 어, 아니면 직장 대항으로 해가지고 어, 뭐, 뭐 저기 막이 직장 저 직장 해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했는데 거기서 만난다던가 하여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그,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거지. 음. 그래서, 어, 그런데서 주로, 어,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어. 가까워지는 거는 되게 빨리 가까워진다. 빨리 가까워지긴 하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한테 그 징크스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 과거의 연인한테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은 건가? 음. 여러분이 이럴 리는 없잖아. 응.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하기 하는 게 조금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만나는 사람마다 과거의 연인한테로 돌아간다. 어, 뭐 그런 거지. 음,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 음, 그게 그게 한마디로 그저 징크스 같은 거지. 어, 나랑 엮이는 이성들의 특징. 나랑 사귀면서 결국은 뭐야? 어, 과거 연인한테로 돌아간다. 어, 뭐야? 그럼 나는 뭐야? 너희들이 재회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어, 무슨 재회 도움이냐? 어, 그런 거지. 어, 그런 느낌이 나는데 맞나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더 많았, 많았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내가 나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음. 자꾸, 전에, 전에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지. 어, 과거의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지. 아니면 과거의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던가. 어,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자꾸 무너지게 된다는 건데. 근데 카드의 흐름상 보면은, 어, 상대방이, 어, 상대방이, 어, 과거의 연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갖다가 두고서, 어, 저기, 막, 자꾸 떠나간다라고 나와요. 음. 음, 그런 것 같아. 어. 근데 어, 여러분들은 어, 사람이 그래요. 언제 사귀거나 그런 건그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그 사람한테 꽂히는 거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 오늘 꽂혔는데도 뜨거울 수가 있어. 어, 그, 그런 걸 보고 인연이, 시절 인연이라 그러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하고는 그렇게 시절 인연이 좋지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감정이, 여러분들은, 아, 제가, 어, 날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의 연애 방식을 갖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남자가 그전 애인하고 헤어져 갖고 우울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위로 차 다가갔다가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왜냐하면은 전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어 남자가 그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모성애 같은 어떤 연민이 작용해 갖고 다가갔다가 이 사람이 좋아졌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연인한테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위로는 여러분들한테 맞고 어 정말 진 진짜 과거 연인한테 연락이 오면 어떻게 돼? 어, 돌아가는 거지. 어, 그런 징크스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멀쩡한 남자보다는 슬픔에 빠져, 시리에 빠져 있는 남자한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왠지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나는 뭐야? 휴, 휴게소 같은 거지. 휴게소 간이소 제 도움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성격도 어 조금 음, 안 좋아지고 어, 안 좋아지고 나는 조금 조금 진지한 대화를 해보고 싶고 어? 어 그런데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어,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없고 너무 짜증난다 어, 짜증나고 어. 왜, 애새끼들이 자꾸 나랑 사귀면서 과거의 연인한테 가는 거야. 어, 그 자체도 너무 싫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 말들은 또 어떻게 돼? 구설에 시달리는 거지. 나, 그, 그래요. 그냥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어,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 있어, 오 그건 괜찮아. 근데 다시 과거 연인은 그때 돌아가면서 나를 이다가뺑 어, 치켰다? 오,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 말 무지 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그랬잖아. 그냥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어떤 모임 단체에서 말하, 만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은 거야. 모임 단체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거야. 직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말도 못하다는 거지. 그 소문이 다. 그리고 그 걔네들이 그런 어 저기 막. 나 뺑시키고 지네들이 히히 호호 하하 되는 꼴 같다 난또 봐야 되고 주변에서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 뭐라고 말지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말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음. 여러분 남자가 이성하고 자기 사귀는 여자하고 헤어졌다고 해요. 그거 위로할 생각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음. 남자야 얼씨구나지. 얘가 위로해지고 얼씨구나지. 어열열개쯤 마다하는 남자 봤어요? 없지 열개 집마다 하는 남자는 없지.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저 위로하다 보니까 끌어안게 되고 어, 끌어안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옷 벗고 침대에 누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당한 거지 뭐야 당한 거지.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들의 연애 패턴을 조금 바꿔봐. 어, 저기, 막, 그, 저기, 막, 그러면은, 그니까, 제, 그, 실현당한 남자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뭐, 다정다감하게, 그딴 거 하지 말고, 남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어. 어 그런 거 몰라 여러분이 어, 나랑 저기 알콩달콩 핑크빛 미래를 꿈꿔보자. 아 남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 일단 자기 여자하고 헤어졌으니까 어 저기 막술 마시고 그러고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야? 어 뭐긴 뭐야? 당한 거지. 어. 이런 개새끼 어, 예. 욕 나오는다 욕 나온다 진짜 음. 그렇게 되는 거야 어. 눈 떠보니까 어디야 어, 모텔에서 나는 홀딱 뻗고 그 인간하고 누워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음. 그게 어, 어, 그, is, 어, 저기 마, 그. 그 여러분들이 성격이 좋거든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저기 막 편안하게 생각한 거지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했다면 이렇게 갈리가 있나 어,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음열 받는 거지 그치 어, 나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한테 음, 되게 잘어 품어줬다 라고 봐 어, 먹, 뭐 저기 막 먹을 것도 갖다 챙겨주고 어, 철수야 이것 좀 먹어봐 어, 철수야 내가 내꺼 사면서 네꺼도 샀는데 어, 이거 한번 해봐 하면서 어, 선물도 많이 해줬던 것같아 선물도 해줘. 그러니까 그거지. 몸 줘, 마음 줘, 돈 줘, 어, 선물 줘. 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새끼는 어, 과거 연애한테 간 거지. 새끼 정말 이걸 어떻게 밟아 죽여야지 속이 시원하지. 어. 그게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를 좋아하더라도 실현당한 어, 사람은 하지 말아요. 어. 그리고 어 저기 실현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냐라는 거지. 어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일단 확인이라도 해보고 어 그러니까 맨날 이 씁쓸, 씁쓸, 씁쓸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베풀어주고 토닥여주고 근데 그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 있어 오케이 근데 결론적으로 답은 뭐야 나는 쓸쓸하다잖아 내가 쓸쓸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이 과거의 연인을 찾아가더라도 내가 씁쓸하지 않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어 왜냐면 나는 이렇게 베풀어주는 것을 갖다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음, 근데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떠나고 나면 여, 여러, 여러분들은 어, 허탈한 마음, 어, 그 허탈한 마음에 어, 잠도 안 오잖아. 어, 배신감, 허탈감 뭐 이런 것들로 어, 휩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음, 마음 주기 전에 어, 마음 주기 전에 어. 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라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재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에휴, 조심해라. 어. 이때다 싶어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마음에 있었는데 제가 애인이 있었어.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이댔는데 애인하고 헤어진 거야. 이때다 싶어서 들이대면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사귄 남자가 과거의 여자한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난 내가 어,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나 하면서 내 작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수정해,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정말로 쟤네가 쫑이 났는지 확인해야지. 음. 그리고 저기 막 외로워서 술 마시고 어? 눈떠 보니까 어, 저기 막 홀딱 뻗고 침대에 누워 있어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왜냐하면 남자들은 내가 너무 쉽게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미련을 못남뭐 어,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식 쉽게, 어, 쉽게 도착했다고 해서 쉽게 벌어지는건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 쉽게, 어, 저기 돼서 쉽게 잠자리를 가졌는데, 잠자리 가진 이후로 더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많아. 얼마든지 있어. 어, 그지만이 케이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어, 그러니까 뭐든지 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 과정마다 다르고 어 사람마다 다르고 어 기간의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그 이성이 꼬일 때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 싶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 어차피... 어 어.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그건 다반사예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건안 좋잖아 왜 나한테도 상처가 되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뭐야 내나 또한 마음의 자세 또한 어 데미지를 받는 내 마음도 데미지를 받는다라는 거지 어 내가 흑화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어 좌우지간 우라지간 어찌 됐던 너가 나하고 잤으면 그래도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너한테 뭐냐 어, 나는 너한테 무슨 휴게소냐 그녀한테 가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미워질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어, 상처낼 수 있는 어, 그런 어,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이 5번 케이스는 누군가를 갖다 좋아할 때그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위로 같은 거 어, 해주지 말고 위로받을 사람은 정작 여러분인 것 같은데 음. 정주고 배신당하잖아. 음. 누가 누구를 위로해. 정작 위로받을 사람은 여러분인데. 아니 그렇소? 어... 그러니까 뭐 누가 헤어져가지고 술 처마시고 있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니놈이 그러니까 술술 술 처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어, 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헤어졌겠어? 어? 니놈이 그러니까 헤어진 거지. 아니 그렇소? 어. 그래서 저기 막 조금 음, 저기 연애를 할때 지금 이 카드에서 보니까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라 카드에서는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 이런 똑같은 일을 갖다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음, 저기, 막, 그 사람의, 어, 댐댐이나 어떤 그, 대인 관계 할 때나 이런 모습, 어, 동료, 어, 동료들하고, 어떻게 일처리나 이런 거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끌리는 건 있어 오케이지만 이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나서서 뭔가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라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하고 다가갔을 때는 결국은 일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돼어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치유가 다 되면 여러분들을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는 어. 저기 뭐 서로가 서로가 멀쩡한 상태에서 어, 멀쩡한 상태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지 어떤 감정적으로 데미지를 입었을 때가 아니라 어, 아니면 쌍방의 데미지를 입어서 서로 위로해 주려고 만나는 것만 또 그건 또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어, 나는 뭐야? 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어,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아라. 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네 5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